안녕하세요 미나예요 누구예요 아유리예요 아유리예요 반가워요 콧물 한번 닦을까요 콧물 한번 해주세요 큰 그림 이야기 성경 1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응. 자, 13부예요 한번 볼까요? 똑똑똑 문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우리들의 마음 문에 예수님이 두드려요 오늘은 13부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 태어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 태어나요 God's promised one is born God's promised one is born 그래요 한번 볼까요? 짠! 오?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렴 그들은 인구조사 때문에 가고 있었는데 기분이 좋지 않았단다. 그들은 로마 황제에게 화가 나 있었지. 그래서 얼굴을 찌푸리고 걸어갔어. 그들은 로마 황제에게 화가 났지. 그래서 투덜투덜 거리면서 걸어갔어. 투덜투덜투덜투덜 음, 그랬구나. 그러나 모든 사람이 불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단다. 길을 가는 행복한 부부가 보이니? 보여요? 황제에게 화가 나 있었더라도 얼굴을 봐서는 전혀 그래 보이지 않았어. 왜이 부부는 이렇게 행복했을까? 어? 마리아는 곧 아기를 낳을 예정이었단다.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들의 아기가 오래전에 약속된 그 사람이라고 알려주셨어. 그 아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땅을 다시 돌려주며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복을 주실 거야. 여기 마리아의 뱃속에 아기가 있나봐요. 그러나 이 복잡한 도시 가운데 이 특별한 아기는 어디에서 태어나게 될까? 멋지고 큰 집에서? 아니야. 멋지고 큰 집이 아니었어. 깨끗한 호텔에서? 아니야. 깨끗한 호텔은 아니었어. 멋지고 큰 집과 깨끗한 호텔은 모두 사람들로 가득 차있었단다. 이 특별한 아기가 어디에서 태어났을까? 이제 밤이 되었어. 달림, 별림이 반짝반짝. 하나님의 영원한 왕은 짐승이 사는 우리에서 태어났단다. 아기의 부모는 아기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 아기의 부모는 아기를 따뜻하게 싸서 구유에 뉘었단다 아, 이게 구유구나. 예수 예수 Jesus Jesus 약속된 분이 태어난 장소가 짐승이 사는 우리라니 얼마나 이상하니? 우리가 이것을 상상이나 할수 있었겠니? 그러게 어떻게 된 거지? 동물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 아가가 태어나서 좋은가 봐요. 신기한가 봐요. 아! 너무 귀여워요. 아기, 아기 누구예요? 예수, 아기, 아기구나, 아기예수님이시구나. 음. 로마 제국의 왕인 황제가 자기 모든 백성의 수를 세어봄으로써 음. 양이. 자기 모든 백성의 수를 세어봄으로써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는 동안 우주의 왕인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자기 백성의 한 사람으로써 세상에 보내심으로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세상에 보여주고 계셨단다. 반짝반짝! 별이 빛나고 있어요. 별이 빛나는 아만 밤이 됐어요 밤, 음. 정말 중요한 날이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루어졌단다 그리고 예수님의 위대한 탄생 소식이 퍼져나가려고 하고 있었지 둘, 셋! 우와. 와! 13부가 끝났어요! 예! 예! 예!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해요! 모두모두! 모두모두! 안녕!